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 된대요 이거를 해야 된대요 그죠 스탠드 원이 돼야 된대요 아 그러면은 전화를 어 뭘, 어떻게? 어허? 어허?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위로 올라서 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자별희하는 방법으로 닦아야 되네 그죠 아, 아. 위로 올라서 그냥 잠잠히 기다려요 <웃음> 그렇죠 물론, 물론 그런 <웃음> 방법도 있네 <웃음>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Unless it tears your full weight, weight on it. 네. It will keep ring, ringing, ringing and ringing. 그렇죠. 어. 이, 그, 뭐지, 러그 알람은. 네. 당신의 몸무게를, 음? 지 않는 한? 네. 어, 이것은 계속 올리고 올릴 것이다. 그렇죠. 아, 잘했어요. 자, unless의 뜻이 뭐라고 했었겠어요? 잘했는데? 네. 한 번만 더 음. 정리해볼게요. unless 뜻은, 뭐, 뭐, 하지 않으면 그렇지뭐뭐하지 않는다.. 어, 그렇죠..